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 정말 드디어 했구나 그래서 되게 벅쳤거든요 사, 하반기 시작할 때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한게 있었는데 무조건 우승을 하나 하면 제 차례 하나 살려고 <웃음>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 나가기 전에도 어, 무조건 하나 산다 얘기했다 이러고 나갔는데 어떻게 잘 돼가지고 아, 사고 싶은 거 아직 생각 못했어요 네, 시즌 끝나고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캘로이 아이언이죠 캘로이 <웃음> 아이언의 장점이 되게 샷 컨트롤이 되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저도 그거에 덕을 받아서 좀더 그린 적중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<웃음> 어, 제가 그 13번 홀 보기를 치고 나서 그린 뒷편에 리더보도가 있었는데 그거 딱 봤거든요 근데 한 그때 세탄과네탄과 차이 나, 났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어, 이렇게 이렇게 쫓혀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더 각성이 된것 같았어요 그 후에 무조건 버디를 하나를 쳐서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좀 되지 않았나 선수들이 되게 사용하기에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클럽들인 것 같고요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도 많이 나가고 아이언하고 웨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편하고 퍼팅도퍼팅은 이로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k f g 사용률 1위가 아닐까요? 아닙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나린프로입니다. 어... 프로 좀더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.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더 열심히, 더 잘하는 프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